10% 할인, 선착순 분양에 밤샘 텐트족 떴다, 줄서기 웃돈도, 이거 요즘 분위기랑 다르거든요. 아이 뉴스 보면요, 가슴이 네네. 두근두근합니다. 네네. 와 나도 줄 서야 되는 거 아니야,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제가 한 열흘 전에 여기 다녀왔습니다. 다녀왔는데 여기 맛있는 칼국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먹고 아. 체크를 했는데 현장 부동산 의견을 들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. 전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고요. 아. 가격 경쟁력도 주변 시세 정도입니다. 10% 할인해도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는 분위기인데 네. 왜 줄을 섰느냐. 텐트까지 쳤다고 나오니까요. 라고 하면 이제 경쟁률이 0.3대 1이 나왔거든요. 그러면 무순이 청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. 무순이로안 넘어가고 바로 선착순으로 넘어갔습니다. 먼저 줄 서면 로얄동, 로양층 물건을 먼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줄을 선 거고요. 마케팅도 빨리 오면 좋은 물건 잡을 수 있어라고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7초에 아, 네. 로얄층을 선착순으로 하니까 몰린 거군요. 그렇죠. 그리고 아. 이제 마케팅 또야 빨리 와 해서 이제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. 아. 시리 거주자들하면 좀더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 될것 같고요. 이 아, 텐트 친다고 나도 텐트 쳐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만 퍼센트에 소금은안 되겠네요. 그렇죠. 전체 총량 자체가 크지 않은 여전히 좀침체된는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통계의 오류에 빠지시면 안 되고요. 좀더 네.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렇게.